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버 논련청년입니다 오늘은 KT 요금제를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산무조건으로 월 3만원대로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입니다. 그럼 산무조건이 무엇인지 어떤 특징인지 지금 바로 살펴볼게요. <웃음> <웃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일단 여기서 이야기하는 산무조건은 알뜰 폰을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무약정, 무제한 무조건이 기본 원칙이고요 보험 가입을 하지 않아도 상관없으며 자급제 중고폰 모두 가능합니다 그리고 5G와 LTE 두 가지 모두 가입이 가능한데요 현재 5G는 55,000원이고 LTE는 45,000원이지만 프로모션이 진행 중인 8월 30일까지 가입시 5G는 49,500원, LTE는 39,500원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5,500원 차이지만 가입하려면 빨리 서두르는 게 좋겠죠 더욱 놀라운 것은 제공하는 데이터가 각각 무려 200기가와 100기가나 된다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넷플릭스, 유튜브 등 같은 어플을 사용해도 많이 사용해봐야 한달 소진량이 20기가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꽤 많은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방금 무제한이라고 했잖아요. 다른 요금제와 같이 100기가를 소진하면 오메가 b p s 속도로 제어되어 무제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음성과 문자도 무제한이며 영상통화는 300분까지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요금제는 알뜰폰 통신사의 요금제는 아니지만 가격을 생각하면 알뜰폰 통신사 요금제와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요. 어느 알뜰폰 통신사라고 말할 것도 없이 알뜰폰 통신사 요금제 대부분 1 0 0 g 가를 제공시 47,000원, 39,000원, 45,000원이니까 이 정도면 프로모션을 진행하지 않아도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8월 31일까지 Y 무약정 플랜 요금 가입 시 5,500원이 할인되는 건 기본이고요 요금제 출시 이벤트로 추첨과 응모를 통해 에어팟 맥스, 닌텐도 스위치, 다이슨 슈퍼소닉 드라이기 국내 고추바사삭, 스타벅스 디저트 쿠폰을 증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다이렉트 가입 고객에는 유심변환 트레이 키트 제공과 함께 1개월차 해피포인트 5,000점과 던킨 먼치킨 컵 쿠폰, 2개월차 해피포인트 만점 3개월차 해피포인트 15,000점을 증정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놓치지 말고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